스루기 좀 편하게 잘 되는 느낌. 훨씬 더 좋은 것 같아. 조금 살짝 미스가 나더라도 조금 더 모이게 되는. 오. 와이 정도 거리 처음 나봐요. 야 이게 되네. 어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쓰면 바로 싱글 가져. 이게 확실히 견착을 시키니까 이손목의 비틀림이 해서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마음이 편하게 먹고 트로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스! 이거 들어간 거 아닌가요? 예 들어왔어 확실히 안정감이 있으니까 방향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방향성? 조금 일정한 건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왼쪽에다 딱 붙이고 치면 되는 거죠 안정감이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 생각보다 좋은데 원래 쓰는 것보다 확실히 좀스트로룩좀 편하게 잘 되는 느낌 손을 더안 쓰게 되는 게 훨씬,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방향 뭐 거리도 그렇지만 일단 방향성이 훨씬 더 한군데로 좀더 조금 살짝 미스가 나더라도 조금 더 모이게 되는. 아 이게 롤이 좋아서 확실히 라이를 덜 타는 느낌이 드는데. 일반 퍼터 썼을 땐 헤드 무게로 치는 느낌이라면 팔하고 확실히 일체된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. 그래서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. 오. 와이 정도 거리 처음 나봐요. 어 적응만 되면은 이거는 거리감이라든가 방향 맞추는 데 있어서 훨씬 더잘될것 같은 느낌. 그냥 대충 쳐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쳐보겠습니다. 야 이게 되네 편하게 되네.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<웃음> 저 퍼터 쳤을 때 보통 이렇게 막모이를 않았거든요 근데 모이는 거는 확실히 더 있는 거예요 추을 잡아주니까 중심이잘 잡힌다고 해야 되나? 아니 근데 거리감이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닌데 거리감이 잘 맞아요 탄착권이 좋아요 그렇. <웃음>